준나 씨가 좀잘 어, 좀 먹는 분야가 있나요? 저는 원래 면을 좋아하니까 음오 면, 사실 면, 뭐면 쪽으로는 뭐 제가 뭐, 예, 면이 서는 사람이라 또 빨리 먹기도 특화되어 있지 않아요? 빨리 먹기도 잘하죠 네, 짜장면은? 짜장면은 오, 옛날에 5초 5로먹었어8초 아아 네, 요즘? 8초? 요즘은 요 요즘은 어 보면 한 15초 이렇게. 15초? 네, 그래도 15초. 잘 됐다 아? 우리 14초짜리 있거든요 네, 우리 14초. 만리가 14초 그래도 만련된 지지 않죠? 오 내가 말리한테 지면 진짜 오? 어떻게 할 거예요? 한번더 나오기? 네? 그러면 내가 복수전으로 한번더 나올게 한번 더? 복수전으로 <웃음> 알겠어 <웃음> 왜 기도를 해 둘이 나 지금 나이 장면 사, 사진으로 남겨놓고 싶어 <웃음> 아재밌겠시동좀 <나무 웃음> 걸어 네? 저는 양파로 먹겠습니다 <웃음> 아유 보는 저는 너무너무 재밌어요 <웃음> 와저혁재좀줄게요어 그래 요혁재 그래. 어, 좀. <웃음> 와 푼다 턱비 오랜만에가요 턱비 오랜만에 턱비 <웃음> 말리가 13초 8 6 네. 정준아 씨가 한참 때는 5초였는데 지금은 은퇴했기 때문에 14초에 먹는다고 그랬거든요 14초. 그래도 어이씨. 말리는 이긴데요 네. 막상 막하다 완전 <웃음> <미니와. 우와>. <웃음> 야왜 이렇게 많아 어머야 어머 양이 진짜 많다. 와 감사합니다. 자, 일단 비비는 거는 시간에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네. 일단 네. 오늘 진짜 좋았다. 어. 이거 그 양이 와, 진짜 많다. <웃음> 아니, 이거 몇개좀더 많은 것 같다. 몇개좀더 많은 것 같다. 가세요. <웃음> 가세요. 야, 몇개 혹시만 원 지금. 아니요. 아떻게 돼? 야, 잠깐만. 기로안 하시면 혹시 저울이 있나요? 저울은 있는데 한번 달아봐요? 저, 저울 좀 주세요. 우리 이거 냉정하게 대결해야 되는 거라 아, 사생님 아 저울, 저울 잠깐. 자꾸... 저울까지. 그렇죠, 나중에. 저, 저울, 저울, 저울. 판정 때문에. 저울. 아니, 뭐. 아니, 이거 무슨. 뭐야. 뭐야. 이거 아니, 뭐왜 이런 색인 거야. 이게 날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인간처럼 너무 많아. 저울 모다 저울 왔어요, 저울 온. 와요. 선생님, 저울 왔어요? 왔어, 아. 왔어. 정정당당한 게임을 위해서. 저... 맞춰야 되니까 0천... 아니 그냥, 그냥, 그냥 똑같데선 괜찮습니다 일단 정선수9 소속... 980g이에요 야 무슨 장면이야9 8 0 g 야 아, 여기 <웃음> 뭐야 네? 980g 980g 아마 0 g 아니 아무리 그릇을 포함한다도 해자만 선수 자만 선수 어?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 똑같대, 똑같대, 똑같대. 아, 아 정준아씨 예민해. 아이고야 자존심 상해라. 아니 어떻게 저렇게 똑같아요 아니, 아, 정준아씨 예민하네. 한 다시 한 번. 아 진짜, 아, 진짜 아, 똑같대, 980똑같아요 사람이. 음악. 뭐. 그래, 뭐. 그래, 뭐. 그래. 980. 어. 그리고 또 정확히 980. 어. 가야 됐지. 돼요, 이건. 이게 너무 지금 정말 영점 맞죠? <웃음> <다 있어요. 웃음> 일단은 준비를 하시고. 준비되시면 말씀하세요. 준비됐어요. 준비되셨어요? 네. 말리대 정준아, 정준아대 말리 짜장면 빨리 먹게 대결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 긴장돼요. 자, 어, 준비. 시. 작 자, 준비. 시. 작 오! 와, 씨가 좋아요. 어머, 빨리말리 말리, 말리. 말리 막달리고큰 거로으로 간다. 어, 준아 씨좀 봐. 말리가 것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주라시머 어머. 어머, 어디 봐. 진짜 어 <웃음> 아, 준아씨, 어머, 남겼어. 아, 야, 말리한테 진게 아니라 세월한테 졌네. 아, 세월이 졌네. 13.85였어, 8호. 13.85? 13.85? 0.01초 네. 그거였네? 야, 근데 이게 어떻게 똑같이 골월 말이냐? 이해가 네. 안 된다.